<웃음> 끝내기 끝내기 홈런 맞기. 뭐지? 저는 개막전 말로 홈런이 있기 때문에 혹시 끝내기 홈런 맞기로 하겠습니다. 아 너뭐어 이유 이유요? 그래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그렇죠 아 이유 그래대한민국에한 번도 안 나왔어 한번 이거 한번대한민국 나왔어? 안, 안 나왔죠 포시 끝내고만 있잖아 이거야 뭐, 부수자 이거야 뭐, 한 거야 뭐 많이 해체하나이거구 어, 대한민국 빠면도해보 도로와타이틀 홀더가 되잖아 연봉이 오른다고 네, 퍼펙트 게임도 퍼펙트 게임에서 연봉하잖데아 응. 응. 응. 이번에 한 게임에 끝내게 끝몇. 한명대명이국한번나도안는데하나가 아닌데 이제 그냥 딱 그때 그래 이거 하면은 대명이최초아니야 최초잖아 난도로와 퍼펙트 게임하면 대명 최초야? 왜? 없어 없어 퍼펙트 게임 영화 있잖아 다 이기면 돼 영화는 잖아도루하면 연봉이 올라 이거 상을 받잖아 이거 단기 임팩트라고 아 이거 상받으니까나누구박 나? 나 코코씨 끊는형생나생 아, 나, 나 이거 안죠 그냥 포팩게임? 한993케이게임 제동하이 게임은 제동하이 간다 스스투스타냐 베스트, 아! 투스타냐? 어? 제동하이 게임은 제동하이 간다 그렇 뭐하지? 한시즌 2 0 0안이에2 0 0이친거 아니야? 2이2 0는 아니지 엠뭘 했는지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, 왜? 네? 한시즌 한시즌 2 0 0안 아, 사이클릭은 자기 기록인데 이 팀에 도움이 다 저는 포시 끝내고 킹만 좋아져 코시? 코리안 시픈? 시리즈 한국 시리즈 가장 달성해보고 싶은 기록은? 도로왕은 뭐 접시. 어차피... 달리기 내려가는 아니지 20... 스타가 돼야지 200 20 한탄 아니야 무조건? 아니지 아니지 스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이 거야 스타베이 없네 스타가 되고 안. 싶어서 저는 전... 아 이거라니까 한 시즌 200한지팀에 도움이 도우미들을... 될 근데 이걸 해야 이걸 할 수가 있지 않을까? 아니잖아. 이걸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? 해?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이걸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서는가 코리아 시리즈는 온 거잖아 그리고 내가 만약 끝내기로 졌다? 이건 진짜 그냥 기가 100개 만 100개 근데 홈런왕은 없냐? 아, 홈런왕은 홈런왕 재밌어 과연 정이 형의 선택은? 한느님 아홉.. 그러니까 삼부삼부삼부삼부삼부삼부삼부삼부 이거 그냥 당일치기잖아. 200안타로 한 시즌을 폭격해 보겠습니다. 당일치기. 아... 한 시즌 200안타? 영웅이 될것 같아서 코시 끝내기만 하겠습니다. 노이트는 몰라도 퍼펙트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근데 무사 사구 아니야. 퍼펙트요? 그치. 무사 사구죠. 그치. 부인인 던지셔야 돼요. 네. 우피 한탄할수 있을 것 같은데 무사상을 어, 못할것 같아. 어, 난... 해보라니야? 예, 세호형 가장 달성해 보고 싶은 기록. 성호표 형들이. 응. 뭐 어, 달성해 보고 싶은 기록? 저는 사이클링트 한 시즌 200원 탄가 아니고 도로왕. 고등학교 때 사이클링트 친적이 있는데 그때 졌거든요. 이번에는 이기면서 결승 다 포함 사이클링트. 나 도로왕 하면서 200원 탄. 두개 두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투수 저도 다시 태어면 투수 사이드 투수 151 안녕하세요 3구 3진 세개 어? 어? 와 자기가 한이닝 3구 3진 세개 이거는 못참는데 이건 너무 장난같이 아는데 아, 퍼펙트 게임 나도 투수 해보고 싶은데 <웃음> <저도> <웃음> 은퇴하기 전에 투수하면 해야 되는데 퍼펙트 게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끝내기 없나? 아, 시 해볼 만한 데맞 t o 아, 이니 보는 것은 으로 a n t a 이이베 a n 이베 a n 이클릭아 이베anta, 이베anta, 이베anta, 이0 a n t a 0베 a 2 t a 이베 a 으 t a 이베 a n 0 a 이베anta, 이0 a n t a 이도 a n t a 이베anta, 이베anta, 이베 a 이베신 아니야? 아